계집애도 있다고? 어! 귀여워. 코. 아, 이상해졌어. 으야. <웃음> <웃음> <놀람> <놀람> <우야>. 으야. <놀람> <놀람> 게임러이터 아니 저번에 특수 맵파고다 끝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다시 켜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 커리어모드 맵이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맨 처음에 업데이트 되자마자 플레이 했을 때에는 굉장히 커다란 스케일의 맵인 지하철 승강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장작분들과 열심히 청소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영상이 너무 재미없게 나와가지고 그냥 큰만 먹고 바로 지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장작분들이랑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맵이 엄청나게 넓은데 커리어 모드에서는 최대 2명까지만 플레이가 가능하고 자유플레이에서는 최대 6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자유모드로 장작분들이랑 최대 6명 받아서 스피드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부다 또. 자이거지같은 지하철 맵 청소하기 싫어 <웃음> 일단은 멀티가 가능하게 켜놓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친구이신 분들이 들어오시겠죠 오 개빨리 들어오네? 와우 반가워요 친구들 그 각자 개성 넘치는 옷 색깔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 지금 빨강색이어서 그런가 다른 분들도 다 빨강으로 나오네요 색깔 바꾸라고 오! 바꿨다 오야 들어오는 소리 좋아요 오 벌써 다 들어왔네? 자 시작합시다 제가 이걸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녹화를 했는데 왜 지웠냐면 너무 어두운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요즘 방송이 또막 안된다 막 찡찡거리고 솔직히 요즘 유튜브가 계속 하락세여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너무 안되니까 저희 직원 중한 분한테 고민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원의 친구분이 어쩌다가 이제 제 플레임TV에 유입이 된거야 근데 그친 구분이 하는 말이 돈스타브를 봤는데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막 저텐션으로 찍을 겁니다 해도 이제 엄청 재밌게 나올 거라는 걸다 알잖아요 새롭게 유입되신 분들은 제가 아저이 영상은 대충 찍을 겁니다 이런 말에 손이 잘안 갔다는 거야 재미없을 줄 알고 그냥 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어 전심전력을 다해서 찍어야 된 이거죠. 아니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 기본적인 거를 내가 잠깐 깜빡했었던 것 같아. 마음이 계속 우울해지니까 본질을 찾지 못하고 왜왜 왜 계속 안 되지 이러면서 그냥 어 구렁텅이 속으로 계속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텐션을 높여가지고 다시 한번 청소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섯 명 들어오니까 렉 걸려요. 어, 어, 레 오십. <웃음> 아 이게. 아직 최적화가 안 됐어요 이 멀티가 아직 베타인 거 다들 아시죠? 아직 온전치 못하다는 거이 정도일 줄이야 아니 그리고 여기 지하철 이 정도면 은 거의 그냥 폐정거장 아니에요? 아 폐정거장이 맞구나 이제 거기를 이제 개장하려고 청소를 맡긴 상황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지하철 맵이 의뢰비가 이때까지 플레이했던 모든 맵 중에서 제일 비싸요 저희가 최근에 합방했던 오두막집 맵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제일 비싼 1440달러 정도였는데 여기 의뢰비가 무려 2000달러입니다. 2000달러 무려 1.5배 더비싼 가격 그만큼 빡세더라고요그걸 해보니까 야 근데 이 넓은 맵을 주구장창 청소하면서 계속 찡찡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아 제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을 당시에는 별로 그냥 그럭저럭이었는데 그걸 내가 다시 영상 검수를 하니까 아이 스바다시 플레임이 너무 찡찡대는거야 듣기가 싫어 아 근데 우리 장작분들은 또 너무 착해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막 힘들어하니까 아플레이 너무 힘드시죠 어떻게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그걸 엄청 달래주셨었는데 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런거를 다 보면은 되게 힘들잖아 녹화본으로 봤는데도 편집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테고 아니 이거 영상을 왜 이따구로 찍었어 이러면서 또 힘들 수가 있으니까 자 과감하게 그냥 지웠습니다 와 근데 뭐야 이거 어떤 놈이 있었어!! 지울 거야. 아 이게 멀티하니까 이런 것도 되네. <웃음> 나총 바꾸라고? 왜? 제일 좋은 거 아니? 제일 좋은 거맞잖 아니네? 나왜3 0 0 0으로돼 있어? 베이스타 프로를 놔두고 말이야. 어, 속상해. 나왜 기본 총으로 돼 있지? 아, 내가 바꿨던 이유를 알겠다. 개 시끄러워서 그래 이거. 아니 이거 시끄러워. 확실히 시끄러워. 그 구하는 특유의 소리가 처음에는 되게 강력해서 좋았는데. 잠깐만, 이거 소리 좀 줄이자. 레이테요. 여전히 똑같이 시끄러운걸? 몰라, 대충 해. 강력한 걸로 하면은 빨리 끝나겠지, 뭐. 좀만 버텨요. 우리 장작꾼들. 아, 물소리를 끄라고? 아, 아, 물소리가 따로 있어. 물소리 톤! 오, 되게 좋다, 이거! 어? 아! 아, 물 음량을 끄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이정도 아씨 뭔가..뭔가 심심하다 야 들리다 안들리니까 왜 아쉽지? 아 이정도로 하자 됐죠? 이정도면 괜찮지귀 안아프지? 아애들 귀여워 야 장작그리 아 여러분들 그냥 장작 캐릭터 너무 좋아하는거 아니에요? 쟨 뭘그리고 있는거냐? 장작의 캐릭터 진짜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다들 좋아해줘서 너무 좋아 캐릭터가 매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보잖아요 어? 뭐야 내, 나 언제 그랬어와 근데 되게 신기하다 손으로 쓱쓱쓱 했는데 내가 나왔어 우리 팬카페 가가지고 팬나트좀 많이 그려주십시오 곱신곱신 곱신 제가 다 보고 있답니다 근데 왜 지우냐고요 뭐 그러면은 대대손손 물려줄까? 어? 여기 손님들 왔는데 어머 저기는 청소 하나도 안 돼있고 이상한 캐릭터가 그려져있네 저 캐릭터 채널 가지 말아야지 이럴거 아니야 청소 깨끗이 해줘야지 아 나중에 지워달라고? 안돼 부끄러워서 안돼 나 이런 거 되게 조심해서 안 돼요. 깨끗해져라 광고판 왜안 깨끗해지나? 됐다. 근데 요즘에 또 내가 저번에 댓글 많이 달아 달라는 영상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 영상이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왔는데 댓글이 막0천개 이렇게 달렸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조회수가 10만이 넘는 영상들이 댓글이 200개야! 야 10만 빼기 200해봐 99,800명 다 어디갔어? 아니 뭐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댓글을 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아니 댓글이 너무 너무 적지 않아? 오히려 예전보다 더 줄었어 그럼 또 이제 이, 이 얘기 듣고 이 영상에는 댓글이 엄청 달리겠지 내 말은 평소에 달리라고! 내 댓글 달아달라고 하는 영상에만 달지 말고 내 채널 보면 좀 댓글을 달아 아, 이게 좀 평소에 댓글을 안 다시는 분들이 막 억지로 달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냐 라고 물어보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댓글 다는 노하우를 알려줄게 가장 편하고 효과적으로 댓글을 달수 있는 거는 가장 재밌는 타임라인을 적어 여기 너무 웃기다 이렇게만 써줘도 제가 그 댓글 그런 거 보면은 어? 여기 어디가 웃긴 거지? 하면서 그 타임라인 눌러보거든요 사람들도 그 댓글 보면서 타임라인 다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잖아 궁금하니까 효과도 좋고 나도 피드백돼서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구독자가 느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구독해달라고 구걸하는 거래요 나 진짜 그거 구걸하기 싫은데 나도 영상마다 이제 그거를 넣으려고 내가 이, 이거 화면 전환 같은 거할때 좋아요와 구독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맘만 메이야 레아 네, 이런거 넣잖아요 그런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까먹어! 좋아요나 구독 누르는걸 그냥 까먹어 그래서 제가 지금 찜찜씨한테 시켜가지고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있거든요? 나도 그걸 되게 크게 느꼈어 이 구걸이 나쁜게 아니더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구걸만 하면 나쁜건데 각인을 시켜주는거지 좋아요랑 댓글이랑 구독좀 달아줘라 아, 이렇게 맞아 나도 좀 이제 좀 뻔뻔하게 요구를 해야될 때가 왔어 생방송에서는 후원하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면서 왜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안 해? 나도 이제 더 뻔뻔해질 거야 구독이랑 좋아요 해달라고 계속 쫄을 거라고 알겠어? 아! 이 기름자식은 왜안먹겨져 어?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이거 녹화하면서 이거를 새로 샀습니다. 이브라이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이름이 얼마나 길어질까? <웃음> 지금도 충분히 긴데 아 그리고 우리 장작분들 방송 보시면서 이 영상 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만족하고 보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를 알아요 근데 제가 성장을 하려면 부족한 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플레임님은 뭘 찍으시든 너무 재밌어요 라거나 좋은 말씀도 좋지만 그냥 좀 외부에서 유입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조금이라도 아쉬운 점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더 개선을 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뭔가 좀 뭐라고 해야되지? 우리 채널이 쇄국 정책이 됐어 그니까 러 보는 사람만 봐 예전부터 계속 그걸 느끼기는 했, 했는데 더 심해진 것 같아 진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해 주시고 뭐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는 수준이야 다른 채널은 나그 사람 구독은 안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데? 보는데?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채널이 나는 안 보면 그냥 내 존재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도 좋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지금은 녹화본을 지웠지만 그걸 올렸을 때아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예, 어두운 얘기는 좀 자제하고 할 때는 텐션을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도 딱 깨닫겠죠. 아. 그렇구나. 맞아맞아. 맞아. 영상을 찍을 때는 기본적으로 밝게 찍어야지. 제가 최근에 그걸 느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힘을 내서 찍고 있는 겁니다. 막 억지로 그런 거는 아니고. 그래도 텐션을 높이기는 해야죠. 재밌게 찍으려고, 그죠?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번본 사람은 없다는 건가?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웃음> 한 번이라도 보는 사람들은 많을텐데 뭔가 유입이 잘 안되는 느낌이야 여러분들은 저를 되게 좋아해주시고 막 주변 사람들 많이 안다고 하는데 정작 내 주변에는 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8분에서 10분 정도 영상이 간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단편 아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단편을 찍으면 조회수가 더안 나온다? 그리고 기존 팬 장작분들이 되게 불만이 많아져아 영상 왜 이렇게 짧아요? 아니 다른 채널에서는 8분 넘어가면왜 이렇게 길어요 하는 사람들 밖에 없는데 왜내 채널은 20분이 안되면은 다들 짧다고 난리를 치는거야 <웃음> 아 그래서 보는 사람들만 보는 채널이 된건가?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서? 아이 미치겠네 외부에서 좀 유입이 돼야되는데 저는 최근에 올라온 파워치 썸네일이 아쉬워요 썸네일보다 약간 제가 방송 진행하는거에 있어서 얘기 를 아니야 그냥 뭐든 좋아 어 피드백 뭐든지 좋아 그냥 지금 채팅창에 치지 말고 댓글로 적어줘요 댓글로 나 지금 채팅창 다못읽겠으니까 오늘 오늘 그 뭐야 대통령 선거 날이잖아요. 투표하는 날. 다들, 투표는 잘 하셨나요? 초딩인데요? 아니, 투표권자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반대쪽 벽좀 봐주세요. 하하 <웃음> 귀엽네. <비었네>. 사랑스러운 녀석들. <웃음> 아유, 근데 청소 벌써 거의 다 됐네? 와, 청소. 전. 우와. 청소 후. 우와. 전과 후 너무 뚜렷하지 않나요? 아 파워시 다 찍자마자 이렇게 업데이트돼서 너무 좋다 아 요즘 청소 컨텐츠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아 너무 슬퍼 지금 진짜 청소기 완전 아끼면서 하고 있단 말이야 이번에 비세라도다 노딱먹는 바람에 못 찍고 아 근데 테스트 영상 하나 이번에 다시 찍어보려고요 노딱 붙는지 안 붙는지 많이 기대해주시기바라고요 만약에 영상이 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오나 싶으면은 그거 노땅 붙은 거니까 그리 알, 알고 지금 비세라 기다리시는 장작분들도 되게 많더구만 왜 비세라 요즘 안 찍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던데 제발 다른 영상도 좀 봐! 내가 그거 공지를 몇번 얘기했는데 왜 보고 싶은 것만 봐야지 그지 장작분들 보고 싶은 것만 봐야죠 무슨 소리세요 왜 다른 영상을 강요해요 아 근데 공지영상 이런거는 가능하면 봐줘 다른 컨텐츠는 안보더라도 내가 저 이제 비세라 안해요라는 공지영상 하나 찍은거 있거든요 오른쪽 위에 링크 거기 보시면은 저의 이제 전반적인 방송에 대한 계획이라던가 그런거를 얘기하니까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중요한 공지들은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에 공지를 넣으면 보기가 힘들다고? 왜? 야 그냥 글로만 쓰는거보다 영상으로 공지하는게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 아닌가?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해서 지루해가지고 끊어? 공지도 나름 재밌게 찍으려고 노력했는데 편집도 다 들어가고 영상에 공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아 어... 그런거야? 내 영상 다 보는 줄? 그럼 앞으로 영상도 만들고 커뮤니티에다가 글도 올리고 야? 해야겠다 두개다 해야겠네 근데 또안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저희 이번에 축구로 대회 1매밀치킨 완전 대박났죠 완전 유명 스트리머 분들도 그 대회 출품작들 많이 하셨더만 내가 그 대회를 스폰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1맵1 7팀보다는더 많은 걸 보고 싶다고? 그런, 거, 그런, 그런 장편들은 이제 다른 아예 팀을 꾸려가지고 출시를 목적으로 하시겠죠 대회에서는 그냥 가능성을 보는 거고 제대로 된 게임들이라면은 그런 대회에다가 출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출시를 해야지 게임 플랫폼에다가 되게 히프미도 있다고? 어 히어 코아 이상해졌어 불똥이는 <웃음> 뭔가가 만들어지다 만 듯한 느낌인데 뭐지 뭐가 빠졌을까? 어? 자세히 보니까 허기원씨 같기도 하고 머리 스타일이 이번에 파피 플레이 타임 뭐 트레일러 공개되면서 나온다는 썰들이 많은데 그거 나오자마자 진짜 개빠르게 찍어야지 그건 이제 진짜 선점 싸움이죠 선점 싸움 누가 먼저 찍냐 썸네일도 미리 만들어 놓으라고 해야겠다 라고 말했지만 성공한 적이 없다고? 아니야나 선점으로 성공한 적몇번 있어 대표적으로 임페르낙스도 이번에 선점 플러스 독점 해가지고 조회수 쏠쏠하게 챙겼죠 엄청 긴 영상이었는데 조회수 이번에 20만 넘었더만 아니 맨 처음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안 나와서 아 이번 영상도 망했구나 했는데 시간 지나서 계속 보니까 조회수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티고치는 티고치는 서, 진짜 한참 지나서 했는데 썸네일이 압권이었어 썸네일을 너무 잘 그렸어 노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선점이 아니어도 압도적인 썸네일과 영상 퀄리티로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모든 영상을 다 그렇게 찍을 수는 없잖아 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야 진짜 이거 개쩔 것 같다 라는 썸네일을 구상을 해도 그냥 생각 외로 별로일 수도 있고 아이고 그냥 대충 만들어야지 했는데 이제 좋은게 얻어 걸릴 수도 있, 있는 거죠 아니 이번에 <웃음> 이번에 올린 피규어 만드는 게임 있잖아 아나 그거 진짜 기대 하나도 안 했거든? 와 근데 그거 지금 조회수 최근 10개의 영상 중에서 조회수 1인 거 알아요? 아나 그거 반응 좋으면은 2편 찍을 수도 있다 라고 넌지시 얘기했는데 지금 잘 돼서 아... 2편 다시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웃음> 아 진짜 괴하기 싫은데 뭐야 이 장작 바로 지워주마! 아 깨끗해졌다! 굿아 하다보니까 또 금방 끝나네 <웃음> 구독,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나 정말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진짜 웬만한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컨텐츠를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또 저만의 좀 자리 잡은 컨텐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유튜버로서의 일하는 거 썸네일러 작업 과정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자주 다뤄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재생목록 소소한 토크에 넣을 거예요. 파워시에 넣을 거예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건 파워시잖아요. <웃음> 파워시보다 토크가 더 주기는 한데, 어나 지금 파워시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했네. 자, 아이고 깨끗해. 역시 우리 파워시. 이이 이 물청소기 하나면은 모든게 다 해결된다니까 자 이제 다시 토크로 돌아와서 아니 근데 애초에 파워십 원래 이랬잖아 어, 원래 토크가 99%였어 조용히 물청소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웃음> 계속 같이 떠들어야지 비세라때도 그래 생각해보면 내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청소하면서 막 계속 주구장창 떠들어댔네 토크도 가끔씩은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슬슬 고민상담도 꺼내볼까 생각중입니다 고민상담중에서도 너무 무거운거 말고 연애상담쪽으로 하고싶어요 저는 상담받고싶은데 여자친구가 보이질 않는다고? 뭐 그러면은 그런거에 대한 고민도 나쁘지않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애상담이잖아 뭐 나중에 커뮤니티에 내가 구글 설문조사? 이런 링크를 가는 날이 올겁니다 그때 고민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랬구요 재밌겠지? 이야 <놀람> 버스카드 다 팔렸냐고요? 그게 지금 굿즈 회사랑 티머니사랑 계약건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나봐요. 아니 그게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지금 몇달 넘게 계속 비케 바았대 깜깜 무소식이더라고. 내가 몇번 독촉을 했는데 관리자분께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시더라고요.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듯. 티머니가 안 되면 캐시비 맞 맞냐? 꿀, 꿀벌. 어, 캐시비랑도 계약을 해본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 야, 벌써 99% 했어? 우리 지금 청소한지 40분밖에 안 됐네? 와, 저번에 둘이서 할 때는 2시간 넘게 했는데. <웃음> 아,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좋네요. 아, 빨리 커리어보드도 여러 명에서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장작이 지워진다. <웃음> 야, 여섯 명에서 같은 곳 뿌리니까 진짜 완전 빨리 청소돼. 미쳤어. 그래서 이제 어디가 청소가 안 됐죠? 아이 위쪽을 청소해야 되는구나 아유 엄청 더럽네 사다리는 하나밖에 없고 말이야 오케이 아주 좋아요 아왜 자꾸 나뿌려 에이씨 청소 다 되고 있어? 터널 조명... 터널 조명 하나 빨리 찾아 터널 조명 어느거야! 어느거야! 내가, 내가 찾을거야 내가 찾을거야 내가 찾을거야 내가 찾을거야 내가 찾을거야 찾을 안돼아아 이렇게 여섯 명에서 매우 스피드하게 <웃음> 오 벽에 낙서내는 것까지 다 녹화되네 쩐다 스피드하게 플레이해본 지하철 승강장 맵 아...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아주 좋아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제 커리어모드에 맵이 몇개더 추가됐다고 하는데 그 다음 맵은 전쟁이 마차 청소하기 있네요. 400달러? 가격이 좀 저렴하네. 금방 끝날라나?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파워워시 아직 안 끝났어요. 다행히도 맵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간간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녹화 정료~~ <목소리>